영강한 문화재를 같이 했는데요. 우리가 영남과 하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어, 어쩌면 너무 많이 친해서 싸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한문대에서는 누구나 다 형제고 동포인 것 같아요. 우리 영문암 강암 문화재를 같이 하면서 어, 영암 아크로시시와 그 다음에 내산소원에서 영문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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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원들을 또 모시고 오셨습니다. 그래서 그 단원 중에서 유필련님을 모셔고 축하 음악 하나 듣고 중간찍기 하셨 동안에 축하 음악 하나 듣고 그리고 나머지 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마음 릴렉스 하시고요. 그 다음 잘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대하시고 또 무용 종목하신 분들은 여기서 무용도 한번 하시면 춤도 추고 한바퀴 돌시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. 내가 장난해보니까 여러분. 자 유필련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. 유필련님 안녕하세요, 임플입니다. 안녕하세요, 네, 음악 주십시오. <목소리를> 나 는데 지난 날당 신과 웃음 을꽂 잡고 사랑 을약 속했 는데, 이건 먼저 그대로 남겨둔 채아픔그도 어디 간, 준다기나 하데그렇게 사랑하지 믿지니 너란 이 사랑이 후에 서이요 이모한말로 모두가 사랑해 무시내리사랑해 깻거리같은 목소리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이무모를 다시 정리하고요